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갈등이 될수 있는 정관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관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야기하다 를 보면 부부간에 되게 안 좋은 감정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입장과 아내 입장에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정관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돼서 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냐 마냐 하는 부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들의 목적은 내 남편이 정관수술을 할게 라는 결론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방법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왜 정관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남자들한테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일단 남편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정관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일단 거부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병원 가는 걸 되게 꺼려해요 차라리 약을 먹고 내가 그냥 끙끙 앓고 말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또 하나 여태까지도 임신을 안 했어요. 피임약이든 피임도구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임신을 안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갑자기 정관수술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저도 같은 남자로서 일단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요 번식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의식 중에 있는데 정관수술을 하게 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라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수술 이 q u 나는 남자로서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라는 기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남자들 이 입장에서 정관수술을 했다는 게 와이프한테 잡혀 산다라는 느낌이나 그런 기분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반대하고 정관수술을 안 하려고 버티는 이유에 대한 그런 심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걸 알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해요. 남편하고 싸울 거예요? 이 논리로 남편을 뭉개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남자는요. 지금 정관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싫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에 쌓여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서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먼저 이해를 좀 해보세요 남편이 정관 수술을 거부했던 그 순간부터 아내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로 상처를 받아서 아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편을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상처되는 말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수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감정 싸움으로 올라간 상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란 말씀이죠. 정관수술 안 하면 나 너랑 못살아 정관수술 안 할거면 이혼해 내 친구 남편은 정관수술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남자가 정관수술을 더 거부하게 만드는 말들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라서 난참 행복해 내 친구 남편은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난 너무 고마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시죠? 남편이 정관수술을 반대하고 있을 때이 남편을 이겨서, 뭉개서 정관수술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자도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남편이 자발적으로 좀더 호의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서 정관수술까지 가느냐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